안녕 하세요 어떻게 따라 나라지 야, 말좀 해봐. 이름이 뭐야? 저 뭐, 밥 먹었어? 아직 안 뭐, 뭐, 뭐, 뭐, 뭐, 집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 말안 해요. 아 찍지 말라고. 안녕하세요 해보 뭐라고? 안녕하세요 해보안 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찍어도 돼? 사진 찍어도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싸. 아싸. 나한테 따로 놀라 그지야말좀 해봐 잘해요 안녕 아니야 아우 누군가 했어 아니다요 아니래? 안녕 아니야? 대박 우리 남편 보여줄 부영 부차에서 갈게요 에이. 아 부영 부차 예. 그 왜요? 예. 요것들 내가다줘 부르고 아 그래요? <목소리> 엄마한테요. <좀. 목소리> 너 집에 <목소리> 가야 된대 이럴지, 그 엄마랑 불러 싼지 찾았었는지 <목소리> 저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예. 이름이 뭐야? 초록 이름 초롱 아, 초롱아 안녕 너저 이게 스페인 갔을 때 스페인에서 이 앵무새 많이 봤는데 요거 다 요거 다저수입병이에 네, 거기에 가로수 그뭐 나무 위에 이, 이 초록색 앵무새 엄청 많던데 그래도 네, 일부러 막저 우리나라 비둘기 같지 어 그래서 저는 계속 뭐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만들래 <웃음> <웃음> 안녕 조롱아 너 이쁘게 생겼다 조롱 안녕 그런데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비둘기한테 성징을 하잖아요 네네그 시기로 아 우리 조카도 보여주면 좋아하겠네 아, 네. 아니야 너안 이뻐? 말뭐뭐 해요? 아, 뭐백 가지네요 아 그래요? 네. 밥 먹었어? 밥백 가지 넣었어 와 신기하다. 20년 키어요 에? 20년. 진짜요? 예. 네. 애기 때부터 키웠어요? 예. 네. 이 네, 지금 24살이 넘은 거예요? 20살. 딱 아이고. 20살? 예. 와. 완전 영감님이시네. 아직도 멀었어요. 남자. 아. 아직도 멀었어요. 아 진짜요? 오래 살아요? 65년. 오, 우리 엄마 좋아하겠다. 우리 엄마 세 좋아하는데. <웃음> 와, 65년 살아요. 응. 혼자 사는 사람들 키우기 딱 좋아요 그래요? 알통 뚱무다마 말기 다 알아먹고 어 진짜? 안녕. 비싸서 그러지? 아, 아 그래요? 네. <웃음> 얼마예요200아 진짜? 새끼 새끼? 못 사요 아기 때부터? 네 이거 어? 어금해서못 사요 왜요? 한참 죽보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 뭐. 날아가는구나 아니 네. 돈이 날라가 버리잖아요. 아 200만원? 날라가 버리잖아요. 잘 키워야 되겠다. 뭐 먹어 밥은? 사료 있어요. 사료 있어요? 네. 사랑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어, 뭐, 뭐 이러면 눈딱 내려가고. 그래요? 혼내면? 네. 아이똥 쌌나봐. 문자에다가. <웃음> 또 쌌어? 네. 뭐 뭐. 여기 여기 여기. 헤드 있는데 뭐가 물이 흘러있네요 새끼야 저 집에 와서 너너 엄마한테 간장 가아 되게 따라 나왔니 심심한 딱 3살 <웃음> 수준이에요 진짜요? 네 3살이면 똑똑한데 에이, 그거 딱3살어개 보다는 몇배나죠 그런 거 같네요 안 날아가면 안 날아다녀요? 네음개 보다는 어딨어? <웃음> 집에 가자. 엄마. 엄마? 네 엄마 이제 들어와 나올 거예요. 아빠는 어디 있어? 엄마. 엄마만 좋아하나 봐요. <웃음> <응>. <웃음>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 집에 가자. 한다니까 아파 불러줬어요. <웃음> 무슨 앵무예요 육인이야. 아, 육인이야. 아, 음. 그인터넷다 나와요. 아, 완전 초록색이다. 또 앞놈은 빨간색이에요. 두 마리 키워요? 아니, 비싸서 못. 요 아, 아, 아, 무슨 말 하는 거야? 몰로 아, 쓰지. <웃음> 아, 목소리가 진짜 우렁탕이 응? 소리... 음. 안녕. 안녕. 예쁜데? 일반하고. 어? 말하 찍지 마라, 하나요. 아, 찍지 마라고? 아, 그러게 말하러 왔어. 뭐라고? 안녕하세요. 해라 안아요.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어. 네. 아, 찍어도 돼? 사진 찍어도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싸. 아싸. 어, <웃음> 아, 대박. 그저저 지금 제가 할할 소리요. 아, 그러니까요. 누가 가르쳤어요? 네? 어, <웃음> 네? 네. 아, 진짜요? 뭐, 뭐 듣고 하는 거지? 아싸는? 아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혼자 사요? 아 저요? 아니, 엄마. 아, 엄마 혼자 살아요? 저희 엄마요? 네. 아니요? 네. 딱 혼자 사는 사람들. 어. 아 말똥 막, 또좋아요 아 말도, 뭐, 말 계속 하니까. 네. 걔는 말을 못 하는데. 네. 진짜 와있다. 3살짜리 애랑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다 <웃음> 예, 딱 3살 수준이에요 차가우치 수준. 너 집에 간대 아, 초롱아 초롱이 집에 간대 엄마 나와있다 딱 3살 수준이에요 차가아 귀여워 <웃음> 귀여워 엄청 귀여워 와. 어, 어, 엄마 나와있다 얼러 가길라 엄마구나 음, 엄마 나와있다 얼려 가. 돌려. 돌려. 어, 나로. 얼려 가. 얼려 가. 소룡이 안녕. 와. 얼로 와. 와. 모두 따라가고. <웃음> 와, 이렇게 가는구나. 네. 엄마를 겁나 무서워해요. 아, 진짜.